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불러온 이미지를 좀더 어, 미리하게 만드는 렌더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니까 3D 모델링에서 불러온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단색으로 오고, 그리고 또 실사적인 이미지로 구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이 모드란지, 필드 깊이, 또는 광원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좀더 예쁘장하게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시네요. 자 렌더링에서 모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터 점까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각각의 액터별로 서로 다른 모드 다른 렌더링 기법을 쓰고 싶으면 사용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렌더링을 통해 사용자가 각각 개별 지오메트릭 액터에 대해서 다양한 렌더링 형상을 형, 형태를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속성판에 사용자 정의 렌더링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 의 액트별로 서로 다르게 줄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홈에 보시면 뭐가 있죠? 그 백터 이미지 구현하는 게 있죠 그 백터 출력의 가시 및 숨긴선 스타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도록 하죠 일단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어디 있냐면요. 파일에서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있죠. 이 안에 보면 카티아 파일이 있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액터로 병합해서 열기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따로 저장을 해드리죠. 다른 이름을 저장할까요? 제가 이 안에다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이 잘 안맞습니다. 저는 이 Y축 있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Z축을 삼고 싶습니다.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하면 바닥면이 설정되는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서요. 원본, 이 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 보고 있는 상황을 따로 저장을 해놓죠. 네. 누르면 뷰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보기 2번 있죠 2번을 가지고 잡을 하겠습니다 1번을 보고 싶으면 1번을 끌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2번을 보고 싶으면 2번을 끌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해 보시면 일단 바닥면을 보이게 할거냐 말거냐 그렇죠 이 그리드 보기 할거냐 말거냐 DS 있죠 다솔 시스템 요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콜라보레이션에 보시면 환경 있죠 아니하면 바닥면 요 부분 있죠 텍스트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떤 로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없애고 싶으면 딜리트 눌러버리시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바닥면의 높이라는지 그렇죠 바닥면의 크기라는지 바닥면의 회전 그림을 입혔을 때는 그렇죠? 텍스트 바닥면 텍스트를 입혔을 때는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져 으면 또 그림자 효과 줄때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자, 바닥면 찍으시고요. 진행 누르면 이렇게 제일, 그렇죠? 제일 큰 형상의 제일 밑부분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닥면 약간 수정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사 효과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도 마찬가지죠. 바닥면 누른 다음에 반사에 보시면 반사 밀어 있죠? 반사의 밀도. 그렇죠? 이렇게 더 흐리게 할 수도 있고,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벌레 효과 활성화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렇죠? 활성화 안 시키겠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바닥면에서 그림자, 그림자 있죠? 그림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을 적당히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자 색깔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리드 있죠? 그리드는 표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뷰포트빈 공간을 찍으면 이 속성이 뷰포트 속성이 되니까 이 바닥면을 꼭 찍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장하 일단 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모드 한번 바꿔보죠 부드럽게 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부드럽게 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선과 함께 부드럽게 하면 외곽선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선 굵기가 너무 굵어요 그렇죠? 자 전체 다 선택해보죠 또는 어셈블리 모드에서 어셈블리 선택하고 요거 두개 찍어도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분과 선 굵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이 덩어리로 선택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선택을 해제하시고 그렇죠 전체 다 블록 잡으면 x 단위로 선택이 되니까 공통 속성이 뜨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선 윤곽선 있죠 0.2 정도로 할까요 색상 바꿀 수 있겠죠 저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게 보이시죠 자 그런 얘기고요 어명이 들어간 일러스트레이션은 예, 어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색상과 어명이 들어갔다 그럼 색상하고 어명도 같이 들어가는거죠 그 다음에 윤곽선 없이 어명만 들어간거 그러니까 요거는 테두리가 있는거고 요거는 테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건데 그렇죠? 테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어어요테크니카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단조로운 테크니카라면 이렇게 단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색상이. 윤곽선 하면 말 그대로 윤곽선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평면 하면 좀 다각형, 덕지덕지 붙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하면 이런 거 언제 쓸까요? <웃음> 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 마치 뼈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점으로 하면 예 마치 3 스캔 받은 것처럼 점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바운딩 박스는 이거는 뭐 그냥 바운딩 박스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부드럽게나 또는 부드럽게 함께 외곽선 이런 정도를 많이 쓰겠죠 자 바운딩 박스는 해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가 같은 색상이죠 그러니까 색상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액터를 찍고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라고 보이죠 이름이 있고요 그렇죠? 툴팁이란 건 뭘까요? 갖다 대면 이름 뜨는 게 되겠죠? 네. 이름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타 한번 어, 메타 속성이 뜰 수도 있고, 불투명도 해놓으면 불투명도 255가 뜨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죠? 이름이 뜨게 되는 게뭐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 색상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저는 색깔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여기 없다 그러면 맞춤에 가셔가지고 RGB 값을 직접 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누른 채쭉 움직이 가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색상 있죠? 이 색상을 좀더 예쁘장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됐죠? 색상 바꾸는 거 쉽죠? 예. 찍으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그랬고요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색상 바꾸는거 이제 금방 해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도죠 투명도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택 자체의 광택 줄거냐 말거냐 이런 얘기에요 방출 효과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치 빛나는 효과가 됩니다 왜그 형광등 있잖아요 이런거 마치 밝게 빛나는 거있잖니까 방출 값을 크게 주시면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불투명도를 원래대로 해놓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서서히 없어졌다가 서서히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불투명도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했다가요. 0인 상태에서 안 보이면 또, 아, 이게 어떤 부품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홈에서 전체 보이게 해보죠. 가이선 반전해 볼까요? 이쪽이 안보이죠? 불투명도를 조절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반전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기어가 어떤 기어인지 헷갈립니다. 자, 쭉 내려보죠. 어디 있을까요? 제일 위쪽에 있나요? 예, 요거 같습니다. 요거의 불투명도 값을 원래대로 좀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아시겠죠? 불투명도랑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광택, 방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특정 텍스트를 입히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렌더링에서요. 기본적인 각각의 액터별로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선 모드라고 있어요. 어, 어느 쪽을 볼까요? 이쪽 한번 보죠? 날카롭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조 모서리 하면 이렇게 탄젠시한 모서리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진흥이 모서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표시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잘 안보이죠. 열기해보죠. 기어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이솔리드박스에 저장해놓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어박스를 예,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냥 열어보죠. 자 모드를요. 윤곽선과 함께 했죠. 이부분을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모서리하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탄젠시한 부분의 엣지가 다 표시 안되는거죠. 구조모서리하면 다표시되는거고요진흥이 모서리하면 조금 짧게 표시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 여기서는 자, 표시가 잘안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아시죠? 자 상황에 따라서 탄젠시한 부분의 어떤 모서리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윤곽선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구전 모서리로 많이 해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액터별로 서로 다른 렌더링 타입을 주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용자 정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의 누른 다음에 액터를 찍으시고요. 여기서 뭐 색상을 따르게줄수 있는 거는 금방 해봤습니다. 그렇죠? 밑으 내려 보시죠. 텍스처 보이게 한 다음에 텍스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텍스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형, 액터에 맞는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저는 원문무늬 한번 입볼까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도 화성화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입힐 거냐 평면상에 그림을 입히듯이 입힐 거냐 먼기둥이 입히듯이 입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는 구에 입히듯이 입힐 거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벽질에도 그냥 면에다가 평면에다가 벽질를 바르는 것하고 약간 구석탱이에다 바르는 것하고 틀리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포장하는데 포장지를 어떤 식으로 포장할 거냐? 그 상품이 사각형 박스다! 그러면 이 강화되겠죠? 면 식으로 입혀야 되는 거, 플래너 식으로 입혀야 되는 거그래서 만약에 뭐, 그렇죠. 파이프다! 그러면 원기둥 식으로 입혀야겠죠? 포장지를. 그리고 뭐 구슬이다! 그러면 구형태로 해서 이렇게 입혀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이고. 가전 텍스처랑선 또, 어, 텍스처 그대로 입히, 입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 얘기가 됐고, 막 그림이 작다, 그럼 어떻게 되있습니까 모자이크 식으로, 바닥판 식으로 다닥다닥 붙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림이 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벽지의 크기, 가로세로의 크기, 스케일, 비율, 가로세로 비율, 또는 크기,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액터에 맞는 텍스처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때는 아예 쓰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환경 유형이라고 있죠. 이쪽보다 이쪽은 틀립니다. 이쪽은 광원이에요. 그리고 모두 이건 environment map이라고 합니다. map이라고 그러죠, 우리 현이. 그러니까 이 색상을 칠하는데 없음이랑 그냥 단색 그냥 골고루 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칠하는데 또 기술이 좀 특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칠한다는 얘기죠. 크로이크하게 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치 검 속에 입히듯이 칠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기타 뭐 플라스틱에 이렇게 칠하듯이 칠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이제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상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재질을 입힐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어요. 골드하면 이렇게 입히죠. 마치 예, 검처럼 반짝이 들처럼 물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내 나름대로의 맵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맵 경로에서 찾으셔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 컴포저를 설치하시면 s 리 l 컴포저 또는 3db와 컴포저 설치 경로에 가시면 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뭐 뭐 구글 있죠. 구글에서 그냥 Environmental Map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Environment Map 뭐 이런 식으로요.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맵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맵을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 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혀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서 해 입힐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뭐 반투명 으로 입히고 싶으면 이제 글라스로 입히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치 반투명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쓰시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포토샵을 좀할줄 아시는 분들은 그맵 파일을 여셔가지고 색상이란지 라 그런 걸좀 조정하신 다음에 따로 저장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다양한 실사적인 이미지를 만들내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전이기 때문에 또 얘만의 어떤 선 굵기를 따로 하실 수도 있고 얘만의 어떤 색상을 따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업선물 해볼까요? 색상이 들어간데도 잘안 보이네요. 오정도 해볼까요? 오래인데도 잘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부드럽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윤곽 너비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요, 얘는 한 0.2 정도로 하죠. 이렇게 바꿔볼까요? 검정색으로 해보죠. 뭐, 그렇죠. 하고 유형은 좀 다른 거로 닮은 검, 다른 검속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환경 맵 윤곽선. 그런 밑에 내리시면 사용자 정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 정의 렌더링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부품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뒤에 있는 부품 있죠. 얘를 잡고 만약에 색상을 제가 어, 요색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매번 환경은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윤곽선 그대로 두고요. 밑에 내려보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얘를 잡고요. 반투명으로 좀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반투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드럽게 말고 그럼 윤곽선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윤곽선의 색상을 좀 검정색으로 하죠. 이렇게 보이죠? 반투명처럼 보이게 됩니다. 좀더 키워보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테크니컬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은 요홈 있죠? 요, 요거가 강의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투명도. 우선 거은 뭘까요? 이게 지금 0이랑선 현재 위치에서 보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2로 하면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할 거냐? 앞쪽으로 나올 거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우선권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0이랑 우선 원래 위치대로 보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속성 탭을 좀끄집어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제 다루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랑 텍스처, 환경, 윤곽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렌더링, 이 부분을 잘활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색깔이 너무 칙칙합니다 좀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쪽 어좀 밝은 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금속으로 해놓으니까 좀 그렇죠 어, 다른 금속 해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방출을 좀키워보자광택도 조금, 조금 더 주고요 불투명도 더 키우겠습니다 아이 키우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알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걸 꺼집은 내셔 가지고 원래 위치 갖다 놓고 싶으면 여기 요 버튼 있죠? 탁 놓으면 고위치로 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이제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뒷장에 보시면 이 속성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요거를 좀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카테고리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고요. 요거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 특정 속성을 좀더 빨리 찾고 싶으면 기형니언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보시면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기본 속성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잡고요. 이액트를 잡고 기본 속성 설정을 눌러놓겠습니다.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찍고요 예의 어떤 어~ 뭔가를 바꿨어요 색깔도 바꾸고 막 바꿔버렸어요 근데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본 속성 복원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왜냐 기본 속성 설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 상태가 기본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잘 적절하게 해놓으시면 막 테스트 하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 연계 더 나왔다. 그러면 원래 기본 속성대로 복원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마지막 속성 변경 반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음,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 눌러보시죠. 그럼 뭐가 될까요? 어, 마지막 속성 변경 반복. 아, 죄송합니다. 빨간색을 바꿨죠. 그럼 다른 액터를 선택하고 이거 눌러보시죠. 그럼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빨간색 제일 마지막 그 속성이 되는 겁니다 속성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원래 기본 속성 복원을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어떤 속성 어떤 액트에 부여해놓은 속성 이게 위치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색상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렌드링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위치 정보가 그러니까 변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의 변화를 또 다른 액트에 다 입힐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모양 속성 변경 보십시오. 자 여기 이 액터들 자,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액터에다가 요 뒤에 있는 파란거 있죠? 요거의 속성을 가져와서 입히고 싶습니다. 그럼 찍으시고 파란거 있죠?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는게 보이시죠? 그러면 좀더 액터들 간에 어떤 통일감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것 적절히 활용하신다고 러면 훨씬 더 다양하게 렌더링 타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죠 이 렌더링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렌더링 타입을 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최대한 너무 화려하게는 주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죠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싶을 정도로 주시면 좀 곤란하겠지만 은 웬만하면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저장을 해놓죠. 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